자뭐 어찌됐건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우리 자 이렇게 조금 내려갑시다 아래쪽에 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또 괜찮은 광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은근 좀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도 은광맥이 있고 이거 좀더 뚫어봅시다 에이 얻을 게 없구만 여기는 아쉽네요. 이거 하나만 설치합시다. 금은 왜 안나오니? 금. 아니 금. 금도 주세요. 금. 금. 우리 금이 급한데. 자 이거 방어 못하죠. 내비둘게요. 뺏기겠네요. 뭐 어쩔 수 없지. 아미슬이도 캐야되나? 미슬이도 캘까? 캡시다 그냥. 문제는 그... 이렇게 혼종이 섞여 있으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구리를 내비둡시다 어차피 구리도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하나 만들고 또 불빛 비출게요 보세요 여기 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더 파야겠다 자 다시 원정을 떠납시다 야 여기도 실버가 있고 참 좋구만 이거 거의 노다지 인데요 노다지 뼈만 있으면 돼뼈 뼈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블레이저 하나 설치하고 길을 또 만들어야 겠네요 일단은 이번에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여기를 깎고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플랫폼 좀 만들면 되겠죠 됐어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심합시다 자 성스러운 물은 최대한 챙겨주고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야 이거 계속해줘 양이 상당히 많네요 좋아요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갈리긴 했죠 많이 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탐사 떠나볼게요. 조금 있다가. 나 이쪽 이렇게 파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지잖아. 자, 이런 거다 챙기고. 뼈만 나오면 돼, 뼈. 뼈는 어디지, 뼈? 야, 뼈는 보일 생각을 안 하네. 여기도, 자, 이렇게 블레이저 하나 만들게요. 자, 이쪽에 뭔가 있어요. 일단, 땅을 파고. 이쪽 라인에다가 역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탐사를 해봅시다. 그만 들어가. 아직도 남는 게 없네요. 한 번만 더 먹어 보자 안 가지니? 에이 자 그럼 이쪽 땅을 팔게요 이렇게 플랫폼 더 만들고 됐어 헉! 에메랄드 있어요 야 진짜 뼈가 안 나오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 아 일단 뼈 나올 때까지 힘을 다 해봅시다 여기 미술이 많죠? 기억을 해 놓읍시다. 그리고 그래, 이거 챙겨주고 아래쪽에 뭐인지 궁금한데, 일단 여기도 파봅시다. 자, 이렇게 자, 슬라임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 금방 잡겠네요. 자, 이런거 챙겨줍시다. 보물상자 저기에 뼈가 있을까요? 일단 테스트는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음어하면 좋을까 사다리 한번 만들어봅시다 호이 그리고 이거 눌러볼게요 가능할거야 자 클릭하고 다 챙겨오고 챙겨오고 도망가 도망가 에이 도망가 도망가 그래 도망가 위험했죠. 아니야 너, 너 혼자 싸우면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도망가. 자 도와주러 갑시다. 됐어요. 두 개를 다 잡을까? 잡읍시다. 그냥 잡을게요. 어차피 납품 받으면 되니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올라갑시다. 상자들이 있죠. 뭔가 나올 것 같아. 자, 처리했고, 이거 땅 파주고. 그래. 자, 이런 거 먹어주자. 좋은 게 나올지도 몰라. 뼈, 뼈. 뼈 없나요, 뼈? 뼈가 없어요. 근데 봤을 때음 뼈들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뭐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만간 결론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인트 많이 쌓였죠. 그 다음에 해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나술 만드는 거밖에 없잖아. 이 저녁이고 그래 아 이거 했지? 그러고 보니까 아쉽네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3명 더 여유가 생기죠 자 3명을 더 고용합시다 나는 위쪽에다가 집을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이죠 그리고 사이에다가 모를 이렇게 설치해 줍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 이렇게 해야지 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미스를 안 캐고 있지 않아요? 미스를 안 캐는 것 같은데 미스를 캐야겠다 이쪽에다가 지을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여기다가 네일을 만듭시다 빨리 옮기게 카트도 한세개 만들고 됐어 음 나중에 이쪽 땅을 좀 탐사를 해야겠어요 나 제가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 키차 라인 만들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 아이죠 그 만들고 라인을 쭉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갑시다 그러고 나서 카트도 여러 개 만들어야겠죠? 됐어 자 20대 3 입니다 난 포인트는 최대한 얻어놓을게요 철이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쓰고 있지 재난소를 좀더 늘려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얘들좀더 늘려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이제 하나 남았네 아이고 이래가지고 언제 합니까 우리 아, 갑자기 요건이 좀 빡세지기 시작했죠 2 0이 되니까 근데 미리 만들어 둔게 있어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돼요. 자 드디어 이게 나와버렸죠. 이거 또그 땅을 뺏기겠네요. 아직까지 뼈가 안나왔어 뭐요 이거 왜안 나와? 뼈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레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이해가 안돼 이쪽에 뼈만 있는 땅일텐데 여기서 캘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는 뺏길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더 뺏기겠네 그쵸? 오 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자 글래디에이터 나왔죠 아 어, 행복합니다 이러면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죠 대형 스미싱, 아니, 그, 대형 재련소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또 퀘스트를 못 깨는 게 나와요. 참 쉽지가 않죠? 자, 이게 뭐 하는지 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기 하이스로 할게요. 그리고 대장간도 한명 고용을 합시다. 자, 우리들 중에 분명히 스미싱이 괜찮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애들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스피어도 지정을 시켜야겠다. 스피어 만드는 애 있니? 아, 스피어 만드는 애가 없구나. 스피어 만드는 애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죠? 여기는 특별한 애 없으면 스피어 안 만드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전사자 있어. 와, 다행이죠. 자, 여기서 뼈를 얻어냅시다. 그러면, 대형 대장간이 이제 슬슬 필요할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죠? 정확히는 대형 대, 재련소죠. 이,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짓는 이 아이.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뼈를 찾았으니까 어디 있었죠? 뼈가? 이 라인에 있죠? 여기다가 잠깐 엘리베이터를 만들게요. 일단 도착역 하나 만들고 그쵸?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거예요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내리는거 그래 이렇게 지을게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저게 뼈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투자하는 거니까 됐어. 어 행복하다. 이거는 다음 번부터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고지가 얼마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 모타 뭐두 개만 있습니다. 뼈를 빨리 찾으면 돼요. 뼈. 뼈. 나미리거 이거밖에 없어. 됐어. 카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얘는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버리고. 맞나? 네, 내비둘게요.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 우리. 자 아래역도 만들기 시작했죠. 오케이. 자 이거 먼저. 뼈나야 와 돼. 뼈. 뼈. 뼈. 뼈가 뼈 필요해 우리. 난 계속 내려갑시다 여긴.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레일을 만들게요. 이렇게 뚫어볼게요. 그리고 카트도 만들어야겠죠. 만듭시다 됐어 어! 뼈! 온대요 드디어 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뼈가 온다니 이제 밀어붙일 수있을거예요 좀만 힘내봅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필요하죠 좀만 더 탐색해봅시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이쪽 라인이죠 자, 뼈 얻었죠 아 좋아요 기분 정말 좋아 야 이런데 탐색해야 뼈가 나왔었네 실버있죠 일단 여기 멈출게요 스탑! 이거 없애고 그냥 여기다가 레이웨이를 네 마무리 짓자 됐어 이렇게 하자 나중에 실버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여기도 불빛 밝히고 여기다 짓는 게 좋겠죠? 이제 공격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반격 요청할게요. 헤비메탈도 있네. 여기 얻을 만한 게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땅을 파봅시다.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고. 어이? 이건 또 뭐야? 뭔가 가려져 있죠. 그러땅 그러니까 파다 뼈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뼈 발견했죠? 어, 너무 행복해요 이거 가지고 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공하면 끝나겠죠 아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끝자락이 보여요 기분 탓인가요? 이거 땅을 파다 보면 뼈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 정말? 보세요 진짜 뼈가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땅 파니까 아 이러면 우리의 위기는 그, 복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자, 여기서 이제 못 만든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딱히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 AI? 그래도 만들긴 할게요, 이렇게. 자, 완료합시다. 이것도 완료할게요. 자, 영토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방어도 했고, 행복하죠? 이제 남은거는 정복하는거 밖에 안남은것같아요 그래서 퀘스트 뜰때마다 그 정복욕청이 뜰때마다 할게요 뭐 금방 가능할것같아요 물론 뼈를 얼마나 구할지가 좀, 좀 걱정되긴한데 이거를 미리 10개씩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디야? 방어죠? 진짜 파다보니까 뼈가 나오는게 맞아 뼈 무덤인 것 같아요 여기야 그죠 이제 고급 건물로 다 교체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얘가 급하니까 얘 먼저 만들게요 자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게요 봐봐요 바로 제공이 되죠 지금 많이 모여서 그래요 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지워야겠지안 돼. 이거 없애겠다. 자, 이거 취소하고 여기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레이 연결하고 됐.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돌아와요. 돌아와야 돼. 너네가 싸울 수 있는게 아니야 러겠네이거좀 빨리 연결할게요 큰일났어 자 네, 이렇게 합시다 빨리 도망쳐야돼 우리 자 도망쳐야돼 그치그치 어떻게든 싸워봐 아니 잠깐만 그러지말고 그냥 싸워 싸워 싸우라고 그냥 싸워 싸워 그래 니는 가능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얘도 싸우게 할게요 세다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 이거 라인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으 위험하죠 자, 두 번째도 완성이 됐고 여기도 글래디에이터 전용으로 좀 만듭시다. 됐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창도 만약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창도 이렇게 신청을 해놓을게요. 이제 그 다음 거는 이 아이예요. 재련소. 재련소 하나만 더만듭시다 근데 저희가 빠트린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또 공격 가능하죠? 갑시다. 그 다음에 여유 있는 것들 많이 처리하고 음된것 같아 자 이번에 공격 가능하나요? 반격 가능하죠? 갑시다 그래, 방어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충분하죠 우리 또뭘 빠뜨린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 자게 만들어져 있고 화이트도 만들어져 있고 안 지은 건물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옷옷 옷, 잠깐 옷감 여기잖아 고, 그레이트 홀음아이 아이를 어디다 지어야 되죠? 이 아이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 여기다 지을까요 그냥? 참, 지을 곳이 마땅치가 안 좋아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 지을게요 모타가 좀 많이 부족한데 금방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쪽에서 뼈를 캐다보면 금방 나오니까 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이상하다 여기는 왜 작업을 안해줄까?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누락된 게 있나? 어디가 끊긴 것도 아닌데 왜 연결이 안 될까? 아 여기 끊겨있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좀만 버틸게요 자 그럼 아래까지 내려올 거예요 됐어 좀만 힘냅시다. 그래 금방 만들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철로를 깔아가지고 새로운 영역까지 나가볼게요. 저기 얼음 구역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 추가로 고용해도 될것 같은데 사람들 좀만 더 고용합시다.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와왜 이렇게 비싸노? 일단 이쪽에다 배치를 해주고, 후잇 됐고 방어합시다. 이거 이제 금방 할수있죠이 정도 따위 방어할 수 있어. 아무래도 농장이 더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농장을 좀만 더 만듭시다. 자, 질을 만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되나? 어 여기 되네요. 자 이쪽에다 질게요 후이. 한 명을 농부로 만듭시다 레에 제일 낮은 애 있죠 이런 애들 아니 스테이지 좋잖아 그래 지금쯤은 다 높겠지 맞아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빠르게 만들어 놓을게요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2차 원정 갑시다 자 공격 들어갈게요 쉽네요 자 그리고 연구 포인트 남아있는 것 중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뭐가 좋을까? 아 이걸 해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이쪽 레벨들 다 연구할게요.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새로 나온 것들만 다섯 개씩또 뭐가 있죠? 이아이죠 됐어. 나중에 양조장 만들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다가도 자전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양조장도 하나 만듭시다. 음 어디가 좋을까? 양조장은 여기다 짓을게요. 그냥 자, 이쪽에다 짓고 뭐 가려지니? 잠깐만 그런건 아닌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짓고자 바닥 연결하고 됐어 자 21대2입니다 좀 많이 더 힘내봅시다 아마 이거보다 더 빡센 자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투사의 검이 제일 최고 아이템이죠 그 다음 번엔뭘 원하는지 봐야될 것 같아요 자 그레이트홀이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멋지네요 근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지? 그냥 보드인 것 같아요 보드 보데. 보드인 것 같고 여기될 때 다른 것도 연구 합시다 자 계속 탐험 포인트는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떠니? 음나 좀만 더 파봅시다 뼈 얻어야 되니까 여기는 파는데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곡괭이 좋은 걸좀 제공해 줘야 될것 같아요 헤비 예, 메탈도 있는데 이거 캘까? 캐도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이렇게 설치할게요 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지는 게 맞나? 일단 이렇게 지어볼게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없앨게요 오잇? 돌지 않는 애들 찾아볼게요. 여기는 아직도 돌고 있고 자 사파이어 있나요? 골드 있고 에메랄드 있고 미스릴이죠? 미스릴 미스릴 사파이어 없네 사파이어? 난 사파이어는 조금 이따 다시 찾아볼게요. 어 때마침 여기 사파이어 있네. 다행이죠? 이거 제가 물리쳤나요? 안 물리친 것 같은데 이거 차냅시다 여기 있는 거자 이거 공격시킬게요 또 애들 열심히 나오겠지 뭐자 빨리 잡아주시고 이제 너무 땅을 많이 파가지고 끊겨요 적당히 해야 될것 같아 됐스자다 잡았고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 됐스자 그러면 사파이어 지대로 가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자, 레일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을 쭉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 아 여기 연결 안 돼? 잠깐만 그거 취소 취소 취소 취소 해야 돼요 자 일단 얘랑 안 겹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테스트 해봅시다. 음, 아니야. 좀더 위로 올리자. 아, 위로 올릴 수도 없네요. 이게 중간에 이런 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네요. 그쵸?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네일을 이렇게 쭉 연결한 다음에 역에서 한 없애고 자 그리고 카트 설치합시다 카트 카트 카트 너네 어디가 그거 위험하잖아 가능하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공격이죠 오잇. 아 기분 좋다 자 그리고 퀘스트 아직 안 떴죠 기다릴게요 이쪽에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거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위까지 올라갑시다 자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기차 연결하는거예요 됐어 재료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금방 할수 있어요 하고 이동하네 뭐 카트 카트란 좋은 수단이 있잖니 자 이거 시간 되면 진행 할게요 그냥 바로 해도 되고 자22대 1이에요 이것만 뜨면 될텐데 자이 아이 역할 끝난거 같죠 그럼 이거 없애고 또 새로운 데다가 만들게요 자 석탄 다 썼으니까 괜찮은데 찾아볼게요 근데 그 위치가 음 여기 이런데밖에 없잖아요. 여긴 석탄 있니? 아니야 아래쪽에 석탄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 이런데 활용해야지. 그 문제는 여기 위치 하나 부신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부신 다음에 정거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자 정거장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 아이를 만들어줘야 된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아니지 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겠다. 두개 만듭시다 그냥. 자두개 만들고 여기다 레일 설치하고 가운데다가 작은 레일 카트 만들고 됐어.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바닥을 좀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너무 낮나 좀만 더 높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지읍시다. 오케이 됐어. 요 근데 아직 미술이 재련이라던가 이런 게안 떴네요. 그쵸? 이것도 나중에 패치가 될것 같긴 한데 일단 기다려 봅시다 자 터바는 휴식 공간이겠죠?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아이는 음.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다 지을까요? 아, 근데 공간이 너무 아깝다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일단 재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어? 공격 왔죠? 자 이거는 막을 수 있죠. 좋고 우리 반격할 수 있니? 그래 반격합시다. 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진짜 이쪽에 진입한 순간 또 무슨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자방화했고자 공격도 준비합시다. 너네 이제 끝났어. 으잇! 됐어요. 아, 마지막 성이죠.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 있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내버리고, 이 던전이나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지금 은 일부 아이템들이 구현이 안돼있어미스리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구현이 안돼 있어가지고 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끝낼 때가 왔다는 얘기지 자 이제 배달하렴 시간 없다 됐어요 끝어 힘들었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딩을 봤다고 보는데요 아잃었죠 침략 없을 거예요 해피하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몇개 재료는 아직 다플로 구현이 안돼있기 때문에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템 좋아도좀더손 봐야 될것 같고 아마 패치가 2 버전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어때요 좀 시간을 갈아서 좀 진행을 했는데 나름 재밌게 한것 같아요 한 버전 한 버전 더 올라가고 나서 그때 한번 해봅시다 아직은 좀뭐 산소 미포함이나 그런 것처럼 심오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잠시간도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